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면 무조건 다 용서한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남자들에게 예쁜 여자가 무적 불패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젊은 남자든 나이가 있는 남자든 혹은 어린아이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눈이 자동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마음 한켠에서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건 어쩌면 순간적인 혹은 남자의 본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그 예쁘다는 매력이 요 초반보다는 그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요 남자들은 누구라도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쁜 매력 하나만 가지고 연인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한다든가 예쁜 외모 자체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외모가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접근하고 싶을 거고요 또 처음에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상대를 외모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초반에 남자의 마음을 끌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속력까지는 보장할 수 없거든요 남자가 처음엔 여자의 외모가 예뻐서 다가왔지만 그 예쁜 외모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눈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특히 나와 함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할 상대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상대의 마음씨나 행동들에 따라서 예쁜 외모가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내 여자친구로 생각을 하거나 내 아내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의 중심에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혹은 다가서기 좋은 조건이거나 다른 더 중요한 조건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고요. 이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예쁜 여자를 보면요. 남자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쿵쿵 거릴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조금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 비해서 외적으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남자가 쉽게 의심하거나 상처받는 일도 생기죠 또 어떤 부류의 남자들은 요 예쁜 여자는 요 자기가 예쁜 걸 자기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갑질을 하고 남자가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엔 얼굴값을 분명히 한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물론 얼굴도 예쁘고 다른 부분들까지 다 마음에 든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들도 남자에게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다만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남자들보다는요. 외모에 대한 점수를 크게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궁극적인 매력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남자도 사실 연애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 예쁜 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자가 느낄 때내 여자의 외모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느끼게 되더라도 그 예쁨에서 느끼는 만족감보다 그 예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고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면 결국에는 요그 연애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쁘면 착한 거고요 예쁜 게 능력 있는 거고 예쁘면 뭘 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는요 처음에 한동안만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녀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외모가 예쁜데 마음이 못된 사람이면요 얼굴도 못되게 느껴지고요 외모는 예쁜데 남자로부터 늘 받기만 원하면요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얼굴이 예쁘니까 더 그렇게 의심될 거고요 실제로 예쁜 여성분들은 요 자기가 예쁜 줄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대면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의 위치에 서 계실 거고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을의 위치에 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에게 잔소리하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 짜증을 내거나 토라지거나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편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달래 줘야 할 거고요.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겠죠. 이런 연애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면 요 남자도 분명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예쁜 것도 다 소용없다는 마음으로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남자는 예쁜 여자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요. 예쁜 여자가 칭찬해줬으면 더 좋겠는 거고요. 예쁜 여자에게 인정을 더 받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쁜 여자를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칭찬하는 보통 여자와 핀잔만 주는 예쁜 여자가 있다면 처음에 남자들은 요 핀잔을 주는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쏠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상당수의 현명한 남자들은 요 핀잔을 주는 예쁜 여자보다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보통 여자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죠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헤아려주고 인정해줄 때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생기고 예쁜 걸 선호하죠. 하지만 그 선호라는 말이요, 곧 전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외모를 무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예쁜 외모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요. 그 예쁨을, 그 외모를 무기 삼지 않을 때 오히려 내 매력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상대가 나에게 더 순종적으로, 헌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